진짜 얘는 내가 극찬한 이유가 있다니까? 얘가 무너짐도 진짜 더러워요. 너무 극기라는 건가, 투쿨포스쿨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홍행 진홍행입니다. 제가 리뷰를 많이 하는 유튜버인데 그 와중에 쿠션 리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쿠션 리뷰를 많이 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쿠션들을 모두 다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투쿨포스쿨 쿠션 총정리 될것 같아요. 얼굴에 반만 발라서 생얼과 피부 차이점을 먼저 보여드리고 쿠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여드름이 미친듯이 골마였어요. 짜지지도 않아. 짰는데 죽어버릴 것 같아. 촉촉한 순서부터 매트한 순서까지 쿠션 발라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에클라 세팅 쿠션, 글로우 커버 쿠션, 픽싱 커버 쿠션. 각 쿠션의 퍼프만 다르다는 건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쿠션이죠? 투쿨포스쿨 아트글라스 스튜디오 뚜땅드 에클라 세팅 쿠션. 이름 겁나 길어요, 투쿨포스쿨. <웃음> 이 쿠션이 투클포스쿨 아트클래스 버전에서 가장 촉촉한 쿠션이에요. 수분감 있게 발리지만 쿨링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는데 지금 광 보이시죠? 광이 지려요. 코에 썩어있던, 코에 골마있던 여드름 붉은기 커버는 이 정도가 됐고요. 25호인 제 피부가 발랐을 때도 너무 화사한 컬러가 아니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광이 지리는 만큼 밀착력은 다른 쿠션에 비해 서 쿵 딸려요. 어. 하지만 요 쿠션은 피부를 너무 예쁘게 해주는 쿠션이라서 촉촉한데 커버력도 좋아. 웬일이야 두고 보스고. 손목 발색했을 때는 굉장히 오렌지 컬러가 발색이 됐었는데 막상 제 얼굴에 발색했을 때는 누렁누렁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 탁. 옐로우 베이스예요. 에클라 세팅 쿠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 베이지지만 어두운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 쿠션이고요. 지성분들을 제외한 건성 복합성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피부 표현은 너무 예쁘지만 촉촉한 만큼 밀착력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밀착력이 중요하신 분들은 비추 하지만 나는 촉촉하고 커버력 높은 쿠션을 원해 밀착력은 조금 딸려도 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수정 화장을 했을 때도 밀리거나 붕붕 뜨거나 하는 느낌 없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쿠션 리뷰는 위에 단독 리뷰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꼭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날씨보다는 가을 겨울에 건성 복합성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예쁠 광 쿠션이에요.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스튜디오 드 땅드 에글라 세팅 쿠션이었습니다. 이름 너무 길어.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스튜디오. 드땅뜨 라인에서 아마 처음 나온 쿠션일 거예요. 글로우 커버, 난얘 솔직히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솔직히 투쿨포스쿨 쿠션의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에요. 리필 포함해서 아마 3만 원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세일을 해도 2만 원 후반, 3만 원 초반대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투쿨포스쿨 쿠션에 대한 그런 느낌이 막 좋지만은 않아. 로드샵인데 저렴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는 브랜드거든요, 솔직히 쿠션은. 픽싱 커버랑 같이 반발 리뷰를 했던 영상이 제 영상 중에 조회수 1이에요좀 자랑 좀 할게요. 아무튼 <웃음> 본론으로. 이 <웃음> 쿠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우 커버예요. 근데 왜 촉촉하지 않아? 얼굴에 발라볼게요. 얘는 발릴 때는 조금 수분감 있게 발려요. 근데 벌써부터 좀 촉촉한 느낌 안 들거든요. 그럼 솔직히 나는 투쿨포스쿨 퍼프가 별로야. 피부에 착착 달라는 느낌이 아니라 쿠션이 피부에 올라가는 이거를 빼앗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 글로우 커버 상어 베이지가 같은 베이지지만 다른 두 가지 쿠션보다 이 쿠션의 베이지 컬러가 제일 밝아요. 컬러감은 굉장히 예쁜 상아빛 컬러예요. 글로우 커버라며 뭐 별로 촉촉하지도 않아. 올라감도 세미매트해. 촉촉하다가 세미매트하게 바뀌어. 근데 커버력도 애끌라 세팅 쿠션보다 붉은기를 가려주는 게 덜해요. 나는 이 쿠션이 진짜 왜 글로우 커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얘가 무너짐도 진짜 더러워요. 너무 극기라는 건가? 투쿨포스컬 근데 이 쿠션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 그냥 세미 매트 쿠션이었으면 좋겠어. 글로우 커버 절대 아니고요. 커버력도 에클라 세팅보다 낮아요. 컬러가 밝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컬러가 밝아도 커버력이 좋은 쿠션들은 커버력이 좋단 말이죠? 솔직히 얘 장점은 모르겠어. 그냥 쿠션의 향이 딥디크의 도선 향수 냄새거든요. 스튜디오 드땅뜨 글로우 커버 쿠션은 피부 타입을 굳이 추천해드리면 수부지 분들, 지성 분들이지만 이 쿠션 자체가 개인적으로 저랑 맞지 않아서 솔직히 이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너짐도 저는 모공 끼니 좀 굉장히 좀 텁텁하게 무너지는 걸 받았기 때문에 글로우 커버는 원하시면 그냥 구매하세요. 하지만 나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 글로우 커버는 여기까지. 더하면 그냥 투쿨포스쿨이 나에게 연락 올것 같아. School for School, Art Class, Studio, The Down, The Fixing Cover Cushion, Home Away, Color. 어, 요 쿠션 발림성 너무 좋아. 어떻게 매트 쿠션인데 이렇게. 진짜 얘는 내가 극찬한 이유가 있다니까? 요 붉은기 커버가 안 되는 거는 글로우 커버랑 똑같은데 왜 요거는 칭찬하고 글로우 커버는 욕하고 난리 방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로우 커버는 바를 때부터 그냥 그 느낌 아시죠? 우리 쿠션 한두 번 써보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딱 처음에 얼굴에 찍었을 때 느낌이 와요. 아, 이 쿠션은 좀 먹고 들어가겠다. 얘는 그냥 최악이야. 아, 얘는 진짜 존나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블루 커버는 얼굴에 찍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픽싱쿠버는 아 그치 이거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일단 픽싱 커버 쿠션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은 너무 어둡지도 너무 밝지도 않은 그런 옐로우 베이스고요. 2 5인 제가 발랐을 때 동동 뜨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매트 쿠션인데 무너짐도 너무 괜찮았고 모공 끼임도 없었고 수정 화장 했을 때도 너무 좋았던 쿠션이어가지고 얘도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지금 리필 두통을 갈아 끼운 쿠션이에요. 쿠션이 나왔던 순서가 요게 첫번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예요. 너무 신기한 게첫 번째 쿠션은 진짜 별로였거든요. 두 번째 쿠션은 마음에 들었어. 세 번째 쿠션은 너무 마음에 드네. 그러니까 투쿨이 점점점 변화하면서 우리 소비자 마음을 알아챈 게 아닐까. 픽싱 쿠션은 지금 계절에 쓰기 딱 좋고요. 요것도핵매트의그 정도의 쿠션은 아니에요. 땀에도 강합니다. 건성분들을 제외한 수부지, 복합성, 지성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쿠션이에요. 픽싱 쿠션, 글로우 커버 쿠션 반발 리뷰한 것도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카드 클릭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쿨포스쿨 쿠션 장단점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린 투쿨포스쿨 세가지 쿠션 총정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안녕.